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다는 대구 포항이 있지만은 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2006년, 7년, 8년, 9년도에도 실제 미분양이 엄청 발생을 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데 요번에 또 마찬가지 포항이 지방에서 1위를 기록할 만큼 미분양이 많이 났습니다 포항에 여기 뭐 신입기였는지 대구 포항이 항상 그렇네요. 자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는 예전 뉴스에도 나왔고 실제 미분양 할인 때문에 말이 좀 많았죠 기존에 미분양 할인 받았는 사람들 때문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했는데 패소를 했는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뉴스에도 나왔지만 은 엄청나게 많은 갭 투자자들과 투기 세력들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거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가격 변동이 얼마나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장아파트 라고 말할 수 있는 포항의 아파트도 두산이버드 제니스 대구하고 동일하네요 그리고 77평 14억 2천 지방아파트 치고는 가격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근자에 거래되었는 것은 최고가가 4억 5천 물론 44평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10월 달에 거래되는 었 것이 뭐 3억 6천 포항 마찬가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네요 2위가 포항 자이에스틴 50평에 8억 350이고 마찬가지 현재 33평은 최고가가 5억 1 0 찍었다가 현재 4억 9천 그리고 실질적인 거래는 9월 10월달까지 어느정도 거래가 많이 되었고 직거래나 취소가 좀 되었다 그리고 3위 장성프로지오 같은 경우 54평에 7억 113만원 그리고 최고가는 근자의 5억 3천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왔는데요 3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전 월세 위주로 일부한 그 적인 거래가 좀 되었다 그리고 4위 포장 포항자의 오디션 44평에 6억 6천 4백 10만원 이고 실제 37평 기준으로는 근자의 7월 9월 1 1월까지 거래는 5억대 6억대 계속해서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 5위 같은 경우는 힐스테이트 42평에 6,2900인데 마찬가지 9월까지는 달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5억대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고 직거래 형태로 또 거래가 좀 이루어졌는 게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 1블럭, 2블럭 분리가 되는데 6위도 마찬가지 힐스테이트입니다. 6,2900이고 9월, 10월, 11일까지 계속해서 5억대에 계속 거래는 되었다. 여기는 35평균 기준이죠. 그리고 영악뮤투, 뭐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은 6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33평 기준으로는 3억 4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2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3억대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2억대에도 마찬가지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어 에스케 브루지오 같은 경우 마찬가지 33평에 5억 5천 3백 야, 포항도 뭐 사실 아파트 금액이 장난이 아니네요. 포항 인구가 약 50만이고 대구 인구가 250만에 대구가 지금 1만 세대 미분양이 등록되었고 포항 4,600세대가 미분양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미분양은 얼마나 더 많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등록되었는가만 해도 인구 대비 사실 엄청나게 미분양이 많이 나왔는 거죠. 그리고 양덕이 피편 세상 마찬가지 47평 5억 3천, 최고가는 47평에 5억 3천을 찍고 현재 가격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4억이네요. 대부분 포항도 보면 은 기본적으로 14억대의 아파트에서 평균적으로 6억대, 5억대, 거의 뭐 포항이 사실 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희망하는 3억대의 아파트는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영상은 포항 북구의 영상입니다 포항 북구 남구두개의 구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북구 쪽에 대부분 거래가 어느정도 되면서 가격도 좀 높은 편이죠 자 포항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 실거래 자체가 어느정도 이루어졌어요 뭐 12월 달만 11월 달만 봐도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이제 12월 달을 보게 되면 1억대 6천 9천 아주 적은 평수의 금액들이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보시다시피 포항의 1억대 8천만 원대 3억대 확인해 보시면 뭔가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린 것을 비교를 해보면 좀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나는가요 예전에 아파트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을 때 1억대의 아파트 빌라 엄청나게 거래되는 사례들이 있죠 뭐 때문에 거래 됐는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1억대, 9천 대 거래량을 보게 되면 쭉 올랐다가 또확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게 계속해서 보이고 그 연도는 거의 19년도 20년대부터 가격이 상승했다 뭐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굳이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투기 세력들이 움직였다는 자체가 그래프로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9천만원 1억대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 그리고 지금 밑에서 뭐 예전에 2014년도에 뭐 최고가를 찍었더라도 우리가 19년 18년 아니면 가깝게는 20년도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18년 19년도 도 어느정도 거래가 많이 되었는 것도 보이지만은 확 차고 올라가는 거는 18년 19년도 20년도 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1억대 4천대 6천대 뭐 3억대 아파트 지금 평균적으로 다 보시고 계시지만은 이런 차트를 보면 평균적으로 어떻게 거래가 되고 투기 세력들이 움직이면 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 이런거 정도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3억 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금액 3 3평에 3억대 정도 자마찬가지 31평 3억 2600 최고가는 3억 7천까지 찍었고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명지 뭐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제일 프라임이 마찬가지 이런 것도 뭐 사실 적은 금액 이지만 계속해서 가격은 1억에서 6천 대로 반토막이 났다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5천만원, 1억대, 6천만원대들이 상당히 거래가 여기 밑에 보면 많이 되었다. 그리고 1억7천 마찬가지 여기도 예전의 가격이 1억7천에서 또 최고가는 2억9천까지 올랐다가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뭐 2억6천만원대 마찬가지 큰 거래는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올랐다가 내렸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평균적으로 많이 상승했다가 대부분 하락하는 것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 거래요. 투기와 갭 투자가 전국을 휩쓸었죠. 그리고 9월까지는 달 기본 5억대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8사 타입입니다. 8사 타입의 포항에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들은 5억에서 6억대, 조금 낮으면 4억대까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KTX 포항역 마찬가지 뭐 2억 37배, 8사 타입 기준으로 해서는 사실, 뭐큰 거래는 많이 없었는데, 3억대에 거래가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뭐, 힐스테이트, 마찬가지 34평에, 최고가는 뭐, 3억 7천까지 찍었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3억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장승동, 뭐 장승동이가 정승동이가, 자 59평 4억 9천 거래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20년도에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현재 3억 7천 그리고 평균적으로 11년도에 3억 7천 가격이 내리니까 어느정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 3억 3천 입니다 깡통이죠 전세 밑에 3억 6천이죠 깡통입니다 이런 것들 포항에 계시는 분들 보신다면 이거 꼭 확인하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결국은 뉴스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본인이 될수 있어요. 자, 그리고 6억대도 한 번씩 거래가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43평의 6억천 힐스테이트. 지금 기본적으로 9월, 10월, 11월 달에는 5억대의 8사타입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산, 어, 두호 SK. 34평에 3억6천,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거면 3억7천에 거래가 됐다가 눈티한방 때리뿐네요. 4억2천, 그리고 나머지는 3억6천 때다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천만 원대 뭐 아파트들, 뭐 빌라라고 말해야 되겠죠. KTX 마찬가지 여기도 아까 받는 거와 동일하고 날짜만 틀립니다. 다 3억대에 거래가 되었고, 마찬가지 여기에 흥역 KTX 방역 3억, 마찬가지 12월, 12월 대부분 3억대에 팔사 8 타입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3억 2천에서 지금 현재는 내리면 2억 8천 정도 가격이 내렸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힐스테이트 마찬가지 2블록 뭐 6억 42평 6억 2천 이지만 5억 대 계속 거래가 되었고요 영덕 2편화 마찬가지 40평에 3억 2천 기본적으로 4억 대 거래가 되었고 최고 거래가는 5억 3천 현재 계속 빠지고 있죠 4억 나머지 1억대도 한번 볼까요. 1억대도 뭐 미친듯이 또 올랐어요. 작업을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힐스데이트 마찬가지 뭐 가격에 형성되는 거래 금액은 3억대에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8사타입 3 2세평의 기준에 3억대는 실주자 위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래가 되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갭 투자자들이 들어 갔다가 빠져나오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거래는 잘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최고가는 3억 7천 현재 금액은 어한 뭐 3억 초반대 거래가 되는 것 같고요 해맞이 뭐 33평에 이건 옛날 것 같은데 보시면 엄청나게 14년도에 올랐다가 자 18년도에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쭉쭉쭉쭉쭉쭉 그래도 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크게 이익을 보지는 않았는 것 같고 마찬가지 우방 어, 3억 2천 인데 실제 최고가는 3억 6천 그리고 뭐 체하는 또뭐 2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전세가 2억 5천 이고 매매가가 2억 7천 입니다 이런 것들 그냥 눈에 보면 아 나오죠 큰 났다 예 아무튼 이런 깡통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요 뭐 얘기를 드린다면 일단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3개월 전에 내가 집을 좀 나가야 되겠다. 전세금을 돌려달라 얘기를 하시면 돌려주게끔 돼 있고 그리고 크게 불안하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 그럼 전세금을 좀 빼달라. 일부라도 빼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빼주지 못하고 일부 빼줬는 부분에서는 또 월세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답으로 임대인한테 전세를 빼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 배째라 뭐 이렇게 하면 싸움이고 자 그럼 좀 이해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럼 좋다 일부 대출 될수 있는 부분까지 내가 좀 빼주고 이 정도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월세로 해서 내한테 돈을 달라 뭐 그렇게 얼마든지 합의를 할수 있는 상황이니까 깡통 전세 물려 갖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얘기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억대 아파트들도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3억대 2억대 거래가 쭉쭉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84 타입의 뭐 5억대도 3억대도 거래들이 생각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 위주로 거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갭 투자자들이 급하게 지금 빠져 나오는 건지는 항상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프 상으로는 어느 정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매매금액 3억 2천입니다. 근데 전세가 얼마예요? 3억이에요. 이다 물렸는 거죠? 야, 포항클라 났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큰 의미 없고, 여기 마찬가지 1억대, 뭐, 지그자그, 뭐, 이것도 뭐,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대강 아실 겁니다. 사실 저도 많은 전화를 받지만 별거 아닌 영상 항상 제가 입으로 다 뜨들어 제끼는데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집에서 유튜브 한번 찍어 보세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뭐 저는 대본이 없죠 그러고 연습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부터 일까지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몇 번씩 돌려보고 다른 유튜브와 비교를 해보는데 퀄리티는 저는 인정합니다. 떨어지죠. 남들은 뭐 차트도 만들고 뭐 그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저는 뭐 어플 하나 가지고 아주 쉽게 들으라고 사투리 쓰가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퀄리티는 떨어지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든 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항상 아는 대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또 모르면 물어서라도 알키 주는 그런 유튜브 잘 없습니다 <웃음> 현재 지금 북구만 얘기를 해도 막약 15분이 되는데 남구까지 같이 얘기하면 아무래도 30분 걸리겠죠 보통 영상은 10분에서 12, 3분이 제일 좋답니다. 너무 길면 지루해서 안 본다네요 북구 영상 요걸로 마치고 다시 남구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